제가 지금 이제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 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 저에게는 건강입니다.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 건강이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가 됐고요. 또 하나 저는 지금 80대 노모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걱정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중노년 세대에 딱 이것만 간단하게 하면 내 건강도 지키고 치매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약 9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많을까요? 치매가? 여자가 많을까요? 네,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제 71%인데요. 무려 남자의 2.5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65세 이상을 유엔에서 정한, 어, 노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 얼마나 될것 같아요? 네, 약 11%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나요? 어,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11%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 어, 65세 이상자 중에서 9명 중에 1명은 치매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 어때요?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자에게 여쭤봤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이냐고.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치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치매를 두려워할까요? 자, 치매는요. 금방 죽는 병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 본인은 물론 이 가족 모두에게 신체적, 또 정신적, 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고전평론자이자 또 동의보감의 권위자이신데 고미숙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 호모쿠라스에서 보면요. 이 동의보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수명은 다 타고나는데 수명의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사람의 호흡의 숫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호흡의 숫자가 곧내 수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는 한 타고날 때 만들어진 내 호흡이 내 수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 정해진 이 호흡, 호흡의 수명대로만 살아야 할까요?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방법은요. 우리의 타고난 호흡을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을 조절함에 따라서 내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먼저 볼게요. 우리의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언제 우리의 호흡이 빨라지죠? 일단 호흡이 빨라지면 정해진 이 수명 동안 호흡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빨리 빨리 하니까 한번일분 동안 내가 만약에 1 0 0 번을 호흡한다고 하면 빨리 하면 2 0 0 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그렇죠? 화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실 때, 논쟁할 때, 싸울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일 때 호흡이 빨라집니다. <웃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상황일 때. 우리의 수명을 스스로 갈가먹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차분하게 할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네, 아주 편안할 때, 또 명상할 때. 그래서 실제로 종교인들이 직업군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명상의 방법도 있지만, 음,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것. 낭독이라고 하죠. 이 낭독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더 길어지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과천일과대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요. 우리가 눈으로 있는 묵독보다 소리 내서 읽는 낭독을 할때 우리의 뇌가 20에서 30% 정도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게왜 우리의 뇌를 더 활성화할까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요. 가천대학교 내각학연구소장인 서유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게 되면 언어 중추가 있는 축두엽 상부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고위 정신 기능과 사고 창의적 기능 또 인식 기능을 하는 전두엽 하부가 활성화되고 맨 위에 있는 운동 중추도 많이 움직이게 된다. 잘 들어보세요.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게 되면 뇌에 더 많은 영역이 움직이면서 뇌 발달에 더 유익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이 낭독은요. 특히 이제 노년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6개월간 꾸준히 낭독 소리 내어 읽기를 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기억력이 20%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단지 6개월 동안 소리내어 있는 책 읽기를 했을 뿐인데 기억력이, 뇌기능이 20%나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50대 이상 자라면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소리내서 있는 낭독이요 이 낭독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오정육부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를 울려주고 그래서이 내부, 장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눈으로 어떤 것을 읽고 이해할 때 뇌의 어느 쪽이 활성화될까요? 이게 지금 뇌 그림이네요. 네. 뇌의 이 좌측, 뒤쪽에 있는 이 베르니카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뇌의 한쪽 부분만 활성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소리 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있죠? 이게 전두엽인데요. 여기를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 이, 내서 읽게 되면 이 베르니카 영역 뿐만 아니라 이 좌측 앞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까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축두부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과 전두엽에 있는 이 브로카 영역을 연결하는 이 신경 답안, 보이시죠? 이 신경 다발이 점점 굵어져서 우리의 뇌 기능을 좀더 좋게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소리내서 있는 낭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몸 건강도 더 좋게 만들고 우리의 뇌 건강, 특히 이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리내서 있는 것을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건강해지고 또 치매 예방도 하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이제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조부모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50대, 60대 은퇴해도 내만 건강한다고 하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 경제활동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뇌가 건강해야 되죠. 몸은 이제 당연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뇌가 건강하다고 하면 70, 80, 9 0이돼서도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또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해 갈 수가 있죠. 저는 100살까지 <웃음> 경제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다 면 오늘 말씀드린 이 낭독을 습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과 또 치매 예방 또뇌 건강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